수백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아프리카 니제르의 축제 큐어살레는 프랑스어로 소금치료라는 뜻으로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유목민들의 축제입니다. 6월부터 10월에 걸쳐 한 차례 우기가 지나가는 시점에 시작되는 축제는 주로 9월 말부터 시작해 2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특히 큐어살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유목민족인 워다베족 남성들이 펼치는 게레올 행사입니다. 크고 유연하며 화려한 외형을 가진 오다베족 남성들이 여장을 한 채로 미인선발대회를 여는 것인데요. 오다베족 남성들은 예부터 이색적인 계리올 행사를 통해 남편을 찾는 여성들에게 강한 어필을 해왔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몸치장은 물론 춤과 연기와 같은 각자의 장기를 뽐낸다고 하는데요. 오다베족 남성들은 대회 시작 전몇 시간 동안 손울을 들고 얼굴 화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화려한 의상을 직접 골라 입기도 하고 심지어 팔찌와 목걸이와 같은 악세사리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최고로 고조시키는 춤경연대회는이 축제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일열로선 오다베족 남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를 굴리고 입을 크게 벌려 하얀 치아를 드러내는 것이 가히 이색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